이번 영상에서는 동사 뒤에 t 가 오는 게 아니라 ing가 오는 걸 위주로 한번 볼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to보다는 ing가 더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to와 마찬가지로 ing도 세 가지 형태를 다쓸수 있는데요. studying이라는 ing로 한번 볼게요. 명사처럼도 쓸수 있어서 I enjoy studying english 그러면 나는 영어 공부하는 걸 즐긴다 가 되는 거고 형용사처럼 쓸수 있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 줄 수도 있어요 바로 2번처럼 I met Carl studying English 영어 공부하는 카를을 나는 만났었어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to와 마찬가지로 문장 전체를 설명할 수도 있어요 부사 덩어리죠 그래서 이거는 I spent a lot of money studying English 나는 영어 공부하면서 진짜 많은 돈을 소비했어 이런 식으로요 이때는 to는 하려고 이지만 ing가 되면 하면서가 되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 중에 1번과 같은 형태를 먼저 한번 볼게요 근데 앞에서 배웠던 to와 비슷한 형태인데 ing가 어울리는 것들을 한번 볼게요 이런 거겠죠 I stopped tom bothering me 여기서는 stop 이라는 동사 때문에 to가 어울리지 않겠죠 그러니까 tom이 나를 괴롭히는 걸 나는 멈췄었어 가 되겠죠 stop 뒤에 ing가 어울리는 게 이런 문장 구조 형태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는 동사들은 imagine, mind, keep, understand 이런 것들이 되고요 like는 마찬가지로 to도 올수 있고 이렇게 ing도 올수 있어서 이렇게 흐리게 제가 그냥 표시를 했었고요 아무튼 행위에 초점이 맞춰진 동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사들도 연습을 하고 지나가는 게 좋겠죠 예문으로 한번 볼게요 he minds 하고요 바로 ing가 아니라 이 ing의 행위의 주체를 앞에 써준 거죠 그래서 he minds me pointing out his mistake 그는 신경써 그의 실수를 지적하는 걸 신경써인데 그 지적하는 게 누구예요 그가 아니라 내가 되니까 요 me가 앞에 붙은 거죠 그게 he minds me pointing out his mistake 가 되는 거고요 또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서 This project keeps me working hard 이 프로젝트는 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 걸 유지하지 이런 식으로 한국말로 하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뭐 우리만 해석하지 말고 그냥 또 읽어볼까요? This project keeps me working hard 한번 더요 This project keeps me working hard 이 강의가 끝나고도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스스로 다급적 소리를 많이 내보세요 like도 이런식으로 쓸수 있어요 I like him wearing glasses 나는 그가 안경 쓰고 있는게 좋아 가 되겠죠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내가 그를 좋아하는게 아니고요 그가 안경 쓴걸 좋아한거예요 이걸 다시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런 문장 구조라는거죠 그래서 나는 그가 안경을 쓰고 있는게 좋아이고 안경을 썼으면 좋겠어 하면 to를 쓰면 되겠죠 Just a moment. 그리고 참고로 동사를 직접 쓰면 ing나 to를 바로 쓸수 있는데 pp나 형용사는 그렇게 되질 않죠. 그때는 가운데 b를 넣어서 만들어요. to be happy, being happy 이런 식으로요. 일반적인 형용사나 pp도 앞에 b를 넣으면 이렇게 to나 ing를 쓸수 있다라는 거 그냥 알고 지나가시면 되고요. 이번엔 이 2번 이런 형태를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우선 1번과 비교를 하면 이런 모양이겠죠. m e being here 내가 여기 있는 거라서요. being here가 조금 더 주된 메시지였었고, am being here 여기 있는 텀이라서요. 텀이 좀더 주된 메시지예요. 그리고 형태로 비교하면 이렇게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1번과 같은 형태는 여기 비동사가 생략돼 있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자고 했었죠. 의미 차이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 me being here 내가 여기 있는 거고 Tom, being here, 여기 있는 톰이 되는데요. 참고로 이 자리는 me, 힘 같은 대명사는 어울리지 않아요. 이렇게 깃발이나 꼬리처럼 형용사를 붙여주려면 요 앞에 있는 단어에 힘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명사는 그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me, being here라는 형태로 이렇게 2번과 같은 문장은 만들어내기가 조금 곤란해요. 자, 이 비슷한 설명은 또 뒤에 나올 거고요. 그러면 이제 예문을 조금 더 볼게요 그리고 그림과 함께요 I understand him giving up the race 나는 그를 이해해 그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가 그 race를 그만두는 걸 이해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한번더 설명을 하면 giving up the race의 주체는 내가 주어가 아니라 그 바로 앞에 있는 힘이 된다라는 거한번더 말씀드리고 지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문장구조 appreciate, I appreciate taking this 했을 때이 앞에 구문이 뭐 생략될 수도 있긴 있어요. 너무나 당연할 때 그래서 I appreciate taking this 이걸 가져줘서 고마워 하는데 내가 가진 게 아니라 내가 즉 네가 가진 거잖아요. 그때 이 이유는 너무나 당연해서 이렇게 생략할 수도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지나가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appreciate는요. 그냥 감사하다 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깊이 생각한다예요. 그래서 I appreciate that C-O-G, y u 를 쓰면서 감사의 뜻을 전하진 않아요. 즉 뭐가 감사한지를 쓰는 거지 누구에게를 쓰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냥 참고로 알고 지나가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재밌는 거 하나 더 볼게요. 이런 식으로 쓰면 만약에 being here, I am happy. 여기 있으면서 나는 행복해 할때이 be, 이 be 동사에서 파생된 being도 행위의 주체가 있겠죠. 그러면 이럴 때는 당연히 내가 될 거예요. 주어랑 일치를 할 거예요. to랑 마찬가지로요. 다시 말하면 나는 행복한데 내가 여기 있음으로써 행복한 거죠. 그런데 이런 형태에서 이 행위의 주체가 주어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문으로 볼게요. 바로 이런 거죠. Being here, it's honor for you. 여기 있으면서 너한테는 영광이야 라고 말할 때 여기 있는 주체. 즉, 의미상 주어가 이 이시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 그게 나다 하면요. 앞에 me being here, it's honor for you. 이런 식으로 미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원어민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쓰는데 우리는 좀잘못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선 이 예문으로 좀 익숙해져 볼게요. me being here, it's honor for you.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서 너한테 영광이야. 좀 예문이 좀 이상한 것 같지만 그래도 좀 익숙해져야 되니까 저랑 몇번더 읽어볼게요. 두번 정도 더 읽어볼게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me being here, it's honor for you. 한번 더. Me being here, it's honor for you. 그리고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ing가 이렇게 문장의 앞에 오면요. 여기 있으면서 이지만 문맥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건 뒤에서 당연히 연습을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참고로 그냥 이것까지만 알아두고 지나갈게요. 이런 식으로 ing의 의미상 주어를 앞에서 써줄 때 my 같은 소유격으로도 쓸수 있다는 거즉 me면 my being here, it's honor for you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him이면 him being here, it's honor for you 해도 되는데 his being here, it's honor for you 이런 식으로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분이면 her being here 하거나 소유격도 똑같으니까 또 her being here가 되겠네요. 그들이면 them being here 혹은 their being here로도 할수 있겠죠. 생각보다 재밌죠. 이런 식으로 계속 영어와 관련된 퍼즐들이 앞으로 계속 맞춰질 거예요. 기대하고 남은 영상도 잘 따라와 주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